그때까지는 저기서 있는 걸 친구들하고 네네 아. 네. 네. 친구들하고 노는 건 아니고 저기서 이제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이쪽 눈 어떠니 오빠 응, 응. 이야, 친구들 멍멍하는 소리도 듣고 너 너무 좋겠다. 집보다 더 좋겠다. 집은 그냥 혼자인데 링거도 다 뺐어요. 오 세상에. 수고했어. 두부 저기서 친구들 어떻게 하나 계속 구경하고 있네. 그냥 좋았겠다. 저 언덕 바닥이어서 널브러져 있는 <웃음> <웃음> 저기 온돌방인데딱 다리도 중간에 딱 케이지 해가지고. 아, 착해. 고쓰고 있어. 아이잘 먹네. 뭐 손님 부자린 거 맞아서. 왜아었어 얼굴이 꼬질꼬질해요. 야, 태원나는 애는 태원 전날에 이제 1층으로 올라와서 놀이방에 들어가는구나. 재활치료. 응, 재활치료. 누가 오면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상해. 몸 넥카라도 다 떼고, 아니야 내카라 하고 있었나? 그건 모르겠네. 예.